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영석 교수입니다. 해상보험법 제1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12강도 어, 제2장 해상보험계약론 중에서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지의 무와 표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지의 무와 표시에서는 최대 선의 원칙과 고지의 무 보험계약 체결중의 표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 지난 시간에는 최대 선의 계약이라는 원칙과 고지 의무의 그 절반 정도를 공부했고요. 오늘은 고지 의무 나머지 부분과 보험계약 체결 등의 표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고지 의무를 면제받는 사항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를 하겠습니다. 어, 1906년 MIA 제18조 제3항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는 사항을 네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위험을 감소시키는 일체의 사항; 두 번째, 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으리라고 추정되는 일체의 사항; 세 번째, 보험자가 고지받기를 포기한 사항; 네 번째, 보런티가 있기 때문에 고지할 필요가 없는 사항. 이러한 네 가지가 고지 의무를 면제받는 사항입니다. 즉 이러한 사항은 어, 보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어, 아니면 은 보험자가 고지받을 필요가 없다고 이미 포기를 했다든지 또 워런티가 있어서 어, 고지를 안 받더라도 워런티 위반으로, 위반이 위반될 경우에는 어, 보험자가 면책되는 사유들, 뭐 이러한 경우에는 어, 굳이 어, 보험자가 보험을 인수하는데 영향을 미치거나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어,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어, 보험자 입장에서는 굳이 고지 의무를 어,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고지 의무를 면제받는 상황이다. 이렇게 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험을 감소시키는 일체의 사항이라는 것은 위험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위험을 감소시키는 일체의 사항으로서 별도의 질문이 없는 한 고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을 다음은 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으리라고 추정되는 일체의 상황인데요. 어, 비록 보험자가 일반적인 정보는 알고 있으리라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선박이나 화물에 대하여 모든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으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알려져 있을 정도가 되어야만 어, 보험자가 알고 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고 통상적으로 피 보험자는 자신의 선박이나 화물에 대하여 모든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 관련된 사건을 보겠습니다. 노스 r t h 피싱 보트 인슈 h f 스 s h i n 대 s t 사건에서 어, 선박보험자가 여러가지 종류의 선박에 대하여 재보험에 부과하였는데그 선박에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겼다. 피보험자인 선박보험자가 이중 일정한 종류의 선박들의 경우 최근 화재의 발생빈도가 급증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해지되어야 한다는 재보험자의 주장에 대하여 이러한 사실은 재보험자가 업무 수행과정 중 당연히 알아야 할것으로서 재보험자가 알고 있으리라고 추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지의 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런던 제너럴 인슈런스 대 제너럴 마린 언드라이터즈 소시에이션 사건에서 어, 재해보험자나 해상적화보험자나 모두 계약체결 당일에 어, 배포된 사고보고서를 보지 않아서 당의 화물에 대한 사고 내용을 모르고 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어, 재해보험자가 그 사고 내용을 알고 쓰리라고는 추정되지 않았던 만큼 피보험자인 해상적화보험자는 그 사고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할 상황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판단하기에 따라서 예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앞에서 이 사건이 한번 지난 시간에 나왔었는데요. 그 사고 보고서 내용이 당일 아침에 로이즈를 통해가지고 공지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재보험자나 적가보험자나 즉, 운수보험자나 재보험자나 모두 어, 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당일에 이 사실을 알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 양당사자가 모두 바쁘다 보니까, 어, 공지된 사항을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요. 어, 이렇게 보면 둘다 확인을 못했다는 거, 알지 못했다는 것은 입증이 되었다고 보겠지만은, 어, 보험,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역시 재보험자도, 재보험자가 그 사실을 또알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죠. 있지만이 상황에서 둘다 공지가 됐지만 둘다 바빠서 못 봤다고 보면은 보험 가입을 그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어 원래 고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어원 보험자, 해상 적합 보험자가 재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될 것이고 어 사고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어 판단한 을 것입니다. 다음은 보험자가 고지 받기를 포기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용선자가 용선으로 인하여 자신이 얻을 이익, 즉 자신이 선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선료와 용선한 선박을 이용하는 다른 일반 화물의 송하인으로부터 받을 운인과의 차액을 부부하고 자신이 선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선료를 일정액으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은 보험자가 고지받기를 포기한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 이 경우 비보험자인 용선자가 보험자에게 용선하였다는 사실과 용선녀와선하증권상의운임과의 차액을 부부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이상 이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일 용선녀가 일정액으로 약정된 것인지 아니면 어, 통당요일로 어, 약정된 것인지를 알고 싶다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물어보기만 하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보험자가 이를 묻지 않는 것은 스스로 고지받기를 포기한 것이로 못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어, 이와 같이 판단하게 된 전제는 피보험자가 비록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아주 자세하게 모든 내용을 고지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며 비보험자로서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정도 충분히 고지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보험자 입장에서는 어, 이러한 고지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때는 비보험자에게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들으면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어, 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피 보험자에게 질문해서 답변을 듣도록, 어, 해야 할 것입니다. 어, 이때, 피, 보험자가 피 보험자에게 묻지 않았다면, 이는 보험자가 고지받기를 포기한 사항으로, 어,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워런티가 있기 때문에 고지할 필요가 없는 사항도, 어, 사항인데요. 어, 워런티라 하면, 피 보험자가 어떤 특정한 일에 일이 에일행해지거나 행하여지지 않을 것 또는 어떤 조건이 충족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거나 또는 특정한 사실상태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내용의 약속적 워런티를 얘기합니다 어, 피해보험자가 보험계약상 일정 부역으로는 항의를 하지 않겠다는 워런티 승급을 어, 유지하기로 하는 워런티 등이 있는데요. 어, 어느 날짜까지는 반드시 출항하기로 하는 워런티에 합의한 경우에 어, 이러한 조건이 바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지키기로 약속한 워런티입니다. 어, 이와 같이 피보험자가 명시적으로 보험자에게 지키기로 약속한 워런티를 어, 명시적 워런티라고 합니다. 한편 1906년 MIA에는 명시적 워런티 이외에도 일정한 종류의 묵시적 워런티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모든 항해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적법성 워런티와 항해보험에서 가망 워런티 등이 이러한 묵시적 워런티에 해당 됩니다. 어, 보통 교과서적으로는 어, 명시적 워런티보다 묵시적 워런티가 더 중요하다. 묵시적 워런티는 어, 법정 워런티로 볼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보험계약을 실무에서 봤을 때는 어, 이와 같은 묵시적 워런티는 누구나 어,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어, MIA 1906년 MIA에 규정이 되어 있고 오랜 역사적으로 적법성 보런티와 항해 보험에서 감행 보런티는 당연히 지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 오히려 명시적 보런티는 굳이 중요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그것을 보런티 사항으로 합의만 하게 되면은 보험티 위반에 대해서 보험자가 면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어, 실무상으로는 명시적 보런티에 우리가 더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 결국 워런티가 있다는 것은 보험자에게는 전혀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어, 워런티 조건 자체는 만 조건 알고 있으니까 굳이 고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명시적 워런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에 반드시 지키기로 약속가 있기 때문에 혈액이 발생하는 약정 워런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묵시적 워런티는 당사자의 약정과 무관하게 반드시 지켜야 할 계약 조건으로서 어, 법정 워런티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워런티는 엄격히 지켜져야만 하고 만일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보험자는 바로 그 시점부터 보상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어, 피해 보험자가 워런티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자는 바로 그 시점부터 보상 책임을 면하게 되기 때문에 보험자로서는 워런티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태여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항해보험이 있어서 어느 선박이 기관에 결함이 있고, 어 선원 정원에 비하여 승선한 수의 부족 등을 이유로 가망 능력이 없다고 없었다고 가정하면, 피보험자인 선주는 이러한 내용을 중요한 사항으로서 어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는데요. 어 1906년 MIA의 해석상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 어, 항해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에게 감항능력을 워런트해야 할 묵시적 의료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감항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곧바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음, 고지의 무 위반에 대한 효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아, 피보험자가 고지의 무를 위반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어,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모르고 있는 동안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보험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어, 리베리안 인슈런스 에이전시대 어, 모스 사건에서 어, 도널드 전 판사의 판시가 그 내용을 알려주는데요. 어, 보험자가 계약을 추인하거나 해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흐른 경우에는 어, 그 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장기간이 흘렀거나 보험자가 해지권을 늦게 행사함으로써 피 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정도이거나 혹은 제3자의 인, 어, 이해관계인이 생겼거나 할때 보험자는 그 계약을 취인한 것이라고 간주된다 이렇게 한시하였는데요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고 해서 무조건 취인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어, 보험자가 해지권을 너무 늦게 행사함으로써 피해보험자에게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정도이거나 아니면 제3자가 이미 개입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험자는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한시를 하였습니다. 영국법이 적용되는 한은 MIA 해석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법원의 판례는 하나의 해석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 특별하게 판례를 통해서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이 판례법 국가의 특성상 법률이다. 이렇게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험계약 체결 중의 표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입니다. 피 보험자 및 그의 대리인은 고지의 의무와 함께 부실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어, 이것을 영어로는 미스 레프 a 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어, 영국 계약법과 1906년 MIA상 어, 표시, 즉레프 a 젠테이션의 개념을 어, 먼저 이해하고, 어, 이 부실 표시에 대해서 어, 우리가 어,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 커먼노상으로는 이 해상보험법도 결국 계약법이기 때문에 어, 커먼노의 범죄에 들어간다고 볼수 있는데요. 어, 커먼노상 표시라 하면 계약 체결 시 또는 그 이전에 계약 체결의 유인으로서 행해졌던 과거 또는 기존의 사실, 상황, 계약에 대한 사실 상태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행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얘기합니다. 아, 다만 이러한 의사표명 또는 진술이라고 하는데 표명이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하나여 표시라고 합니다. 어,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것이 계약의 내용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은 어, 계약을 유인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정도다 이러면 은 이것을 우리가 r 프레젠테이션이라고 n 이라고 어, 보게 되고요. 어, 그래서 이 계약의 계약 체결을 유인한데 영향을 어느 정도 줄수 있었기 때문에 이 표시가 어, 거짓이나 부실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어, 보험자로서는 어, 의도치 않은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여기에 대해서 어, 해상보험계약에서는 미스레프리젠테이션에 대한 어, 규정을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아, 1906년 m i a s 는 보험자가 위험을 영확하게 예측하기 위하여 사전에 알려져 있지 않으면 안 되는 보험 인수와 관련된 그런 사실 또는 상황에 대한 세민이나 구두에 의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고지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모두 어,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고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컨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조항의 삽입을 피보험자가 원하는 반면 보험자는 그러한 특약조항에 익숙하지 않아서 주저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이 특약조항을 다른 보험자와의 보험계약에서도 이미 삽입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러한 진술은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협상 과정에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진술로서 소위 표시, 즉레프레젠테이션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법상으로는 계약을 유인한 의사표시라고 할수 있는데 이러한 특약장이 다른 보험계약에 섭입된 적이 없었다면 이는 그 진술의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서 부실표시, 즉 미스 레프레젠테이션에 해당한다고 어, 하겠습니다. 어, 이러한 그레프레젠테이션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06년 MIA 제18조의 고지의무와 제20조의 부실 표시 금지 의무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의 중요한 법적 방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자로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난 후에 피보험자가 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부실 표시 표시를 하였다는 내용의 항변을 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어, 이러한 항변을 함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과 부실표시가 함께 주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즉고지의무 위반이 되는 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부실표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한달 전에 2,500파운드에 팔려고 하였던 요트를 약정보험 가액 4,000파운드에 부부한 경우 한달 전에 2,500파운드에 팔려고 하였던 적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어, 위 요트의 가치가 4,000파운드에 상당한다고 한 진술은 어, 부실표시에 해당하게 됩니다. 어, 보험자로서는 이 중에 어느 쪽을 원용하든, 즉, 고지의무 위반으로 원용을 하든, 부실표시로, 뭐 표시를 원용하든, 이 보험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실 표시의 승립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해상 보험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행한 표시 즉 레프리엔테이션은 진실하여야 합니다. 만약 표시가 거짓인 경우를 부실 표시 또는 미스레프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보험자는 어, 이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진실한 표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어, 따라서 표시가 거짓일 때는 부실 표시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피범자의 표시가 부실 표시가 되는 경우는, 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 첫째 표시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나 보험료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는 중요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함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과 어,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비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행한 표시 에하나어 부실표시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 즉, 어, 보험계약 체결 전에서 보험계약 체결될 때까지 어, 했는 표시가 영향을 미치는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나 어,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보험계약 체결 전까지 체결할 때까지 어, 표시했는 의사표시에 대해서만 어, 부실표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이 체계되고 난 이후에 다른 뭐, 표시를 했는 것이 어, 진술을 했는 것이 어, 부실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다음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어, 보험자가 보험료를 산정하고 또는 위험을 인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중요한 표시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상황에 대한 표시가 진실하지 않아야 할 경우 부실표시라고 합니다. 세번째, 표시가 사실판단의 문제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확하다면 즉, 표시와 실제 정확성과의 차이가 신중한 보험자에 의하여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어, 진정한 표시라고, 어, 본다. 이것이, 에, MIA 제20조, 어, 2항, 1항, 2항, 3항, 4항까지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실 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MIA 제20조의, 어,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우리가 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표시가 기대 또는 신념의 문제에 대한 것이고, 이러한 표시가 아기 즉 의도적 거짓으로 행해졌다면 이는 부술 표시에 해당됩니다. 또 표시가 중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각각의 경우에 판단해야 할 사실 판단의 문제다 이렇게 보겠고요. 표시는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이를 철회 또는 증정할수 있습니다. 내가 표시했는데 아이를 보니까 잘못 알았다. 어, 그러면 이것은 아, 잘못됐다고 다시 처리하거나정정할수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되기 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은 반영이 될수 있다. 그 다음 실무상 보험계약 청약서 양식 즉프로포즈를포함지을 보면 보험자가 피해 보험자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의 질문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표에 있는 내용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추정되지만 반대로 이러한 질문표에 없는 내용이 반드시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표에 없는 것이라도 중요한 사항은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부실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표시 즉 부실 표시를 했을 때 법적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부실표시를 하였을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어, 다만 표시는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이를 어, 철회 또는 정정할수 있기 때문에 어,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부실표시를 철회 또는 정정하게 되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여부나 보험료의 산정에 있어서 부실표시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이와 같이 표시가 부실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어, 계약 체결 전에는 처리나 정정을 할수 있고 어, 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고요. 다만 이제 보험계약이 부실 표시를 음, 근거로 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입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해지권을 가지는 것이고, 어, 당연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그, 최대 선의의 원칙에 기한 고지의 의무 또, 어, 고지의 의무와 유사하지만은, 어, 보험계약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은, 어, 청약의 유인에 해당되는 일종의 그 표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시간 공부 내용은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와 관련해서 해지권이 발생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흔히 국내에서 해상보험이 아닌 일반 보험에서도 내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 이후에 보험금 청구했을 때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은 어, 시중에서는 속된 말로 아 보험회사 도무 이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고지의무 이행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지의무는 고지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알고 있을 때는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주는 것이 자기 보험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는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에서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볼수 있겠습니다.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적합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은 이를 고지할 필요가 없다. 다음 중 이러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서 피보험자 측이 고지하여 의한 사항입습니다 첫째, 보험증권에 기재된 항구의제 선적 방두 번째, 목적 강의 제 양육 방법, 세 번째, 어, 상관습에 따른 가판정, 네 번째, 화물을 적자고 운송하는 선박뭐 뭐 이런 것 중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 열두 번째 강의 제 12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